안녕하세요. 이석셰프로입니다. 이번 시즌 제가 시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, 어,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시계에 대해서 안전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처음 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팝을 치지 않는 베이지계어를 먼저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팝을 치지 않고 베이지계어를 충분히 연습한 뒤팝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립 진입 후 토해치를 살짝 눌러주며 지나갑니다. 립을 나가면서 공중에서 몸의 중심이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. 킥 진입 공중 랜딩에서 몸의 중심이 앞이나 뒤로 빠지지 않게 유지합니다.